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필봉 작은 도서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양진선이라고 합니다. 어, 필봉 작은 도서관에서는 2020년도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산문화 그리고 예술공동체라는 어, 주제를 통해서 어, 올곧게 예술세계를 가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 그분의 삼 그리고 예술혼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 한국의 목판화의 길을 가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판화가 김증건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웃음>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하나만 질문을 하고 어, 선생님이 이제 에, 에, 말씀을 하는 시간으로 뭐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화 그리고 판화가 그다음에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화각이 음,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화 음. 대부분 대중들은 판화 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판화가 그다음에 화가 긴이 영어만 한번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현대 교육에서 어, 어, 알려진 바로는 다 판화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요. 그런데 어. 이 판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화 역사를 보면 천년 이상이 되지요. 그러면 백년 전에는 우리 영어가 없지 않았겠지요. 어, 그래서 그 우리 영어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어, 지금 사람들은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화라고 그랬어요. 인화. 자 그러면 판화라는 거는 판 프레이트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판이 결정이 되면 뭐 누가 찍어도 쉽게 찍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판이 위주죠. 서구에서 넘어온 방식인데, 우리는 왜 인화라고 그랬냐면, 판이 위주가 아니라 찍는 것이 주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각인이라고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결국 이제 새기려면은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새겨야 되겠죠. 각을 하고 찍어야 되겠죠. 어, 인이 들어가죠.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인 자는 저는 이제 찍을 인 자나 사람 인 자를 중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중의적으로. 결국은 어, 어떤 그 마지막 그 표현의 결과는 그리는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가글한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찍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지요. 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 양력 소개를 짧게 네, 하고 싶은 건데 네. 많은 활동과 또 많은 전시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정말 간략하게 이렇게 선생님 양력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 그게 오늘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아마 예술홈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력을 보니까 홍익대학교 어,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죠? Yeah. Yeah. Yeah.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지금 하고 계시는 판화까지 어, 인연이 된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기초를 배우고 배우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졸업 후에 자기 길을 만들어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확장된 세계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저희들 다닐 때는 판학과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회화를 하다가 소위 그 80년대의 격동의 시절에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미술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현장에 나서거나 사회적 발언을 할때 미술로서의 어떤 발언이 필요했었는데 에, 그때 에, 소위 말해서 에, 음, 뭐 걸개 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대중 앞에 호소를 한다든지 그림으로 호소하는 거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 작은 그림을 찍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 걸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파하는 목적으로 판화로, 목판화로 제작을 해서 찍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목판화의 깊은 내용들을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까지 30여 년, 40년 가까이 이제 판화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 가졌던 것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도 필범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전통 음악에 속하는 어, 어, 풍물을 접하게 되고, 뭐 탈춤을 접하게 되고 미술로 보면 은 바로 이제 판화, 목판화를 접하게 되고 이런 중에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민중문화운동 이른바 그것을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민중문화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사를 제대로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된게 80년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특히 우리가 배웠던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당시에 70년대도 마찬가지고 60년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빨리 서구를 따라가야만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회적 주류였던 것 같아요 서구를 빨리 따라가자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서구를 빨리 배우고 따라가는 것 못지않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언젠가에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80년대로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그러면 그때 이 땅에 어떤 민중문화의 어떤 출발점의 시대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런 출발점이죠. 어뭐 정치 사회적으로 어 소위 그 70년대 말이라는 네. 것이 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라고 이르는 근대화 아니면 개발독재라고 이르는. 소위 유신 정권의 시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사회적 민주화와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정신적 식민지에 가까운 우리 의식들을 깨워보자 이런 것이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네, 네. 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음. 지금 하고 계시는 음, 작업 그리고 또 어떤 문화 역사 속에서 어, 어떤 민중 문화의 예.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어떤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또 해나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또 선생님의 울곧게 이렇게 오심에서 느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을 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해보래. 네. 그 내용은 대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세 꼭지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목판 문화 전통이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별을 해 보고 그다음에 바로 80년대 이후 제 작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이야기를 풀어 나가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에, 그런 판화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 여전히 유효한 어, 문화적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꼭지에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같이 이 판화를 직접 찍어보는 것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얘기는 하겠는데 얘기 중에 에, 음, 스스럼 없이 혹시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끝에 가서 어, 기다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에. 자, 진행은 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 서론이 지금 한 10여분 지났으니까 좀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는 좀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톱을 시키세요 예. 제가 자리를 조금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화각인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새기고 찍는 사람 아무튼 뭐 저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이런 소개를 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가 왜 목파나의 세계적인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죠. 아마 교양으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현존하는 것 중에 그 굉장히 오래된, 예, 네, 예, 네, 가장 오래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부 불경을 새겼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찍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려 이전의 것도 뭐 있다고 하기도 해요. 어, 다란기경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글자가 하나하나 찍었고, 전체적으로 찍은 게 아니니까, 응. 어. 책에서 찍는 일종의 이제, 고대 파나는 인쇄 문화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천년 가까이 이전에 이 책을 만들어서 찍어서 나누었다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에. 지구상에서. 소위 문자나 이런 것을 접했던 사람들은 소수층만 접했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소수층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시기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편에서 산다는 거죠. 뭐, 1236년에 만들었다는 대장경판. 이거는 원판목까지 남아있지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8만 장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는 판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8만 장이면 쌓아놓으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작하려면 뭐 각수도 그렇고 찍는 사람도 그렇고 또는 종이의 양도 그렇고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목판하에 그런 그 대단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요인이 에, 중요한 게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런바 한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질기고 좋아요. 어, 일찍이 종이를 그렇게 잘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찍으려면 잉크가 있어야 되겠죠. 먹을 아주 또잘 만들어냈죠. 어, 이런 그림도 있어요. 어,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불법을 도상화 시켜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1230년이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1000년 전이네. 그죠? 1000년 전. 1000년 그러니까 전에 지금 세계적인 문명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 1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1600년경이죠.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경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잠깐 앞에 걸로 들어가고, 이현재 선들을 좀 보시고, 자, 이거 이선 보고, 선좀 보세요 거칠죠 에, 불, 벌써 몇백년 뒤에요 그죠? 훨씬 유리하죠? 에, 이만큼 이제 다양화되고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생산이 에.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런 문서를 접하는 사람 수가 는다는 거죠 어. 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구식말로 하면 문명화된거죠요 어. 이건 이제 정조시대 이건 그 무에 관한 책인데 무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만들 정도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기능과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웬만한 직업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야돼의사 같은 경우도 뭐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침을 놓는 위치가 어디고, 뭐, 이런 거본적 있죠. 어. 그 다음에 식물에 관한 거, 뭐. 이거는 이제 정조때 만든 이제 부모 은증경 부모의 은혜에 관해서는 이제 기록한 책이죠. 어. 이제 조선시대가 바로 이제 유교문화의 그 절정을 이뤘던 거니까 삼강오류 내용이요 아주 이제 여기까지 오면 불경보다는 좀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때로 오면 말보다 그림이 더 많아요 문자보다 그때 그 판들입니다. 새겼던 판들. 뭐 전문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흐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오면 이제 뭐그 소위 이제 한자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한글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니까 국가주도로 발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만 국가주도. 그래서 조선 초기만 해도 국가주도로 했던 것들은 한글은 거의 없어요. 그죠? 한글을 창조했을 때훈민정음만 한글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한자 중심이죠. 이른바 지식인들은 한자를 썼으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 한글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글체들이 아주 발달하게 되죠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와보면 이제 그림이 에이 앞에 그림들은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선 후기로 오면 은 회화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거 빨간 표시 되는 거 있어요? 네. 어떤 거? 가운데 거? 어. 이거 보면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회화죠. 이제는. 어. 이제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 손으로 그린 것도 있고, 또 여기처럼 일부는 찍은 다음에, 요 속에다가 색을 살짝 칠하기도 했어요. 어, 다색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그 행사 장면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기록화로서의 이제 이런 것도 등장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이시대는 이제 화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려서 어, 새겨서 이제 남긴 거죠. 다양한 유형의 이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이 글씨 같은 거 보면요. 어, 거의 그 십자에 뭐 가까운 아주 정확한 글씨들 이제 더 나오게 되죠. 그 화성, 수원 화성을 정조 때 만들었던 이제 과정을 기록한 어, 책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이제 이, 이 화성인데 화성을 정확하게 이제 그 설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긴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만든 것들이. 대동 여지도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 쪽씩 다 연결하면 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한 쪽마다 넘버가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중심의 차량 운영을 하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지도책 보고 찾아갈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서 한칸 지나가면 이렇게 나오고 전라도에서 하나 지나가면 뭐. 뭐 전북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고 이게 이미 이때 근대식 지도 형태로 다 만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손으로 색을 칠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찍은 다음에 음, 이건 그 유명한 이제 고산자 김정호 대동여이죠 1861년에 아,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60세 때 이제 만든 거예요. 완성을 한 거죠. 이런 모양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공부할 때그 이게 이제 조형성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남다른 모양이에요. 뭐삼봉울이라고는 하지만. 그 대동여지대 부분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죠. 이제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서울의 당시 서울의 지대 1840년대 그 서울 숫자죠?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죠. 응, 음. 어, 앞에 주, 광화문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청계천. 그렇죠? 어? 이제, 저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웃음> 대충 이제, 에, 우리나라가 그런, 이것인데 왜 이렇게 건너뛰냐면 사실은 조선 말기가 불행했죠.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뭐 여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실력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정조 이후에 급속하게 나라가 이제 쇠락해지면서 소위 이제 서구열강의 먹잇감이 되죠. 그것을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눈여겨 보고 있던 섬나라 일본에 의해서, 어, 먹히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이제 끊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문화 자체가 보면은 그 당시에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죠. 일제 40년. 그러면서 변형이 돼요. 이른바 일본 문화로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이후 전쟁 후에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이제 지도자도 뽑고 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재적인 독립까지 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 무렵에 이제 저는 약간 유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그 당시에 반항하는 젊은이 시절 이거 5월 광주를 그린 거예요. 80년에 있었던 광주에 있었던 민중항쟁을 이제 길어 듣고, 길어 듣고 어, 그렸던 그림.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 그림이 압수가 되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이런 불온딱지가 붙이고 뭐. 이제 정부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어, 그래서 제 생각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업실에서 작업하기보다는 사회적 실천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걸 아까 얘기했듯이 찍어서 몰래 길에다 붙이고 이제 도망가고 뭐이렇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흔히 얘기하면은, 어... 이런 민주화운동 세력이 크게 이제 구축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 이른바 이제 민족의 문제를 좀더 천착하는 파가 있었고, 민중 삶에다 천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아마 그 민족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민중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배웠던 그림이 아니고 새로운 그림을 막 공부를 해요. 이른바 민화라든지 여러 가지 민예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이미 이제 80년 초에 여기 필봉도 다녀간 이유가 이제 그런 거를 몸으로 좀 익혀보는 것들. 그런 시절이었죠. 이거 벽에 옆에 이렇게 붙이던 동그란 자석판 같은 거예요. 동그란 벽에. 아. 지금 뭐다 없어졌지만, 아무튼, 에... 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민예적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이, 이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음. 이게 80년대 뭐 그전에 다른 그림도 있지만 음, 소위 87년이라는 게 굉장히 이큰 일이 있었죠. 이른바 이제 육십항쟁이라고 하는 그때 광장에 나갔다 와서 이제, 이제 작업했던 건데 그 가장 근대적 의미의 소위 그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대표적인 경우를 저는 동학농민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조선도 물론 우리나라라고는 하지만 일부 특권계층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된 문화잖아요. 근데 이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했죠.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결국은 밥이 문제예요. 밥이 하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시에는 아마 여기까지가 다 한바둑 번역. 여기가 이제 장백, 백두산이 있으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이나. 여기 이제 간도지방 정도 되겠죠. 때는 국, 지금과 같은 국경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부호가 그런 게 있었죠. 어,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이 88년에 이제, 그, 음, 북한을 가게 됐죠. 근데 가자, 북으로. 오라 나무로 뭐, 이 시절에, 이거, 이거 크기가 보면 182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은 책상만 해요. 어. 그러니까 파나라는좀 적지 않은 크기죠. 그래서 그 연꽃이 핀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있지요. 진흙에서 연꽃이 핀다 뭐 그러잖아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 제가 사회적 활동을 직접 뛰는 걸좀 이제 마무리하고 90년이 어떤 시대였냐면, 80년대 말에 동국권이 몰락을 하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체제 논쟁 같은 것이 급격하게 죽어들죠 어.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소위 배웠던 그림. 맞아, 면이 그림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배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풍물을 뭐 배우는 분들 있지만 배워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배우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른바 수준이랄까 뭐 가까이 가는 거그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단계가 있다고, 이제.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이 시기가 저한테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이제는, 어, 내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 소위 이제, 책들을 좀 써야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어, 이전에는, 찍어서 그냥 논아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무렵부터는 이제는 논아주면안 되겠다. <웃음> 어, 원하면 돈 주고 사가라. 사업주의적인 <웃음> 생각을 하는 거지. 어, 어. 어, 너는 너도, 너도, 어, 저기, 어떤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아, 작가는 맨날 그냥 가서 퍼다 줘야만 되고, 불공평하게. 다양한 삶을 찾아다녀요 사복을 가서 90년대, 80년대 말, 뭐 여기 왔을 때 강진도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큰길 그런 것도 없고 우마차 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시골에 뭐 훨씬 많았고 그림 얘기는 뭐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과정에 제 관심은, 어, 풍경을 통해서, 어, 내 자리를 계속 두들겨보는 일이에요. 내 자리. 의식을 깨운다고 그러면 뭐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두들겨 보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천 년, 이천 년, 삼천 년 역사인데, 그 후에 후손으로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죠. E aí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연한 색이 하나 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또뭐 하나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 또 있고. 그럼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6개 정도 되죠? 어, 이 톤이 한 4개 되고, 이런 색깔들 들어가고, 블랙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판을 6개를 만들면 돼요. 따로따로 따로. 이제 요 뒤로 가면 판이 한 40개 되는 것도 있대요 따로따로 어. 따로. 지금 보이는 저기 저거는 그냥 한 판이면 되죠 어. 근데 판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 어. 그러면서 이제 판을 짜야죠 어. 이거 음. 좀더 전문적인 얘기로 보면 이런 경우는 이른바 판을 색해서 일반적으로 유성을 찍으면 찍은 자죽이 딱 보여요. 엣지가 보여요. 근데 엣지가 잘안 보이죠? 이렇게. -OK. 이거는 유성 물감이 아니고 수성 물감이에요. 먹이나 한국화 채색으로 하는 거. 이건 좀더 다른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오리지널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우리가 그 유성 물감은 이렇게 찍히면은 덮어서 찍어버려요. 겹쳐서. 근데 한국화채색이나 먹은 화산지에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한 맛이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다르죠. 이거는 엣지가 잘 보이죠? 이거 유성이에요 이거는 좀 다르죠? 번지고 막 하는 게 이거는 먹으로 찍은 거예요 이거 재료가 완전히 달라요 기름물감과 소위 말해서 먹으로 찍는 거예 이거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는데 아주 여기는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의 맛이 유성에서는 잘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벌써 2000년으로 넘어오죠? 2000년 이것때 찌가 잘 보이죠? 이거 유성이에요 아까 판 얘기하는데 한판 속에 두 판, 좀 지난 것에 네 판, 다섯 판, 여섯 판 이렇게 색깔별로 판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소재도 누냐가 보시면 돼요. 아까 소나무도 있고 뭐뭐뭐 옹금키 같은 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산하에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소재를 잡아요. 실제 있는 경치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 음, 음꼭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크기가 뭐, 뭐 책상만 하겠죠. 어. 그때 제추억에이 그림이 이분이 제 전시회 때 오셨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네.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청와대 본관에 재임때 걸렸었죠. 이 양반이 그런 걸 좋아했다. 그, 그 본인의 정치적 철학과 마다 함께, 에, 소위 그, 이런 그, 그, 그, 아주 고급 에디트 미술보다 나 같은 쪽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 당시에는 뭐, 어, 비지류. 이가 아마 30대 때, 30대 때네요. 30년 전, 94년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예요, 산의 나라. 바꿔보면 맨 산이잖아요. 40대 초반 정도 어, 어, 시절인데, 아무튼. 이것도 먹으러 찍은 거죠. 이제는 이제 판수를 이게 보신데, 한 판, 두 판, 어, 여기 파상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멀리 이제 고 앞산에 등산을 목판은 또 나무의 재질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 가지 나무를 쓰는데 어, 그 찍을 때그 맛을 내려면 나무가 무늬마다 자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어떤 나무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다르게 되죠 어. 재질을 봤을 때, 그래도 네. 제일 많이 쓰는 나무를? 일단은 제가 선택했을 때는 유성 나무하고 수성은 다른 걸 써요 그 그러니까 유성은 아까 이렇게 덮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나무 다지켜요 근데 수성은 스며들어서 뱉어내야 되니까 물을 잘 먹어줘야 돼요 수성을 쓸 때는 그래서 그 은행나무 같은 거, 음. 은행나무 같은 거는 수성과 유성이 다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거는 수성하기 어려워요. 느티나무 굉장히 딱딱해요. 물을 잘안 먹어요. 피나무 이런 건 수성과 유성이 다가능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이 먹이 가능한 거는 유성이 다 돼요. 근데, 예, 소나무 같은 건잘안 돼요. 기름 성분이 많아 그런 성질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구하는 나무로는 은행나무, 피나무, 자작나무 이런게 좋죠. 번나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작업을 하기 전에요. 음. 이 작품을 뭘로 찍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재료를 쓰나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재료를 먼저, 어, 그러니까 드로잉을 하고 나면 그린 다음에 이거는 유성으로 찍는 게더 맛이 좋겠다. 이건 수성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나무를 이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수성과 유성의 차이가요. 음, 에, 그 표현을 비유가 맞을려나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예, 그 소위 그 예를 들어 살풀이 춤사위라고 합시다. 살풀이 춤사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나 맛하고 이른바 디스코 춤는그 아우라 맛이 어떨까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디스코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 유성에 가까워요. 저한테는 근데 살풀이춤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은은한 맛이 있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숙목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뭐 어떨 때는 클럽 가서 디스코를 출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어, 이런 데서 다른 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유성과 성을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대상을 보면, 어떻게 표현 내용을 생각하고, 아, 이건 유성이 딱이다. 아, 이거는 유성으로 안 맞아. 이건 먹으러 가야지 더 좋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소위, 에, 마루, 왜큰 산의 마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급격히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성으로 이걸 다 찍어버리면 이게 너무 튀어 그러니까 스며들어서 연하게 묻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거 먹으러 찍으면 딱 맞지 않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유형의 그림을 또 이제 산 그림을 또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 다섯 폭짜리 음, 이렇게 좁개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종이 크기가 이 이상 찍을 수 있는 종이가 생산되는 게 없어요. 어, 이것도 거의 여러분 책상만 한그 길이만 좀 짧은 종인데 한지가 그렇게 화산지가큰게 없어요. 어, 발을 떠가지고 종이를 만들잖아요. 2m 이상이 되면요. 혼자서도 못 떠요. 둘이서, 네시지 잡고 떠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크기는 혼자서 할수 있는 최대치예요 사람의 팔을 흔들어서 그래서 이 정도 특대지는 혼자서 못해요 음. 이것도 그때 이제 다섯 폭으로 그래서 쪼개서 맞는 거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렇게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나무만 해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원목 말고 원목은 불가능하죠 이 정도 넓은 나무가 이게 1m 가까이 되니까 1m 이상 나무가 나오려면 변제 다 빼고도 엄청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하죠? 베니어판 피나무 그 대신 베니아라는 합성목이잖아요 거기 앞에 뭐가 붙어요? 피나무 베니아 나왕 베니아 오크 베니아 그죠? 앞에가 나무 그 나무 성지를 갖다 덮은 거죠 이어붙이고 이 그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예초상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요만한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 경판이나. 40cm 이내. 그거는 나무가 그 이상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커봐야 중간에 다 쪼개져요.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까지 발표하고 한 10년 만에 재작년회가 어떤 자리 행사에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거아닌가 싶어 70년 만에 처음 만나는데 내려와서 과연 이제 그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작품으로 한게그 상인 연작하면서 이제 백두대간의 연작 중에 나온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뭐 이거 이쪽에는 뭐 북한산, 또뭐 만찬장에는 금강산 그죠 그렇게 연출을 했죠? 어. 근데 우리는 이제 결국은 한 줄기에서 이른바 백두대 간의 전기를 타고 살아온 민족이잖아요 어.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에 여기 도서관에도 먹으로 그린 한 폭짜리가 있었는데, 네. 뭐, 우리, 그, 산들이 많지만, 또 섬들도 많은 나라예요. 어. 우리나라처럼 그섬 많은 나라 드뭅니다. 음. 음. 굉장히 많아요. 자잘한 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작품을 내보내면 제일 많은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판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른바 초등학교 중 교육에서 받은 요만한 지식이 꽉 차있어. 그래서 판화는 적이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어.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에요, 저 방식이. 생활 속에서. 근데, 음, 저는 우리나라 판화 역사의천 년을, 2000년 이제 오는데, 그 이상 확장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확장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에요 어, 여기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럼 내가 혼자 하고 있다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어, 부인하지 않겠어요 <웃음> <웃음> 국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이게 무슨 목판하냐 그래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산에 이건 이제 마음으로는 약간 그런 걸 중의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번 계속 바뀌죠? 산에 이래 보면 굉장히 흔들려 보이죠? 흔들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섬을 이제 섬배 타고 가다 섬 가까이 멀리서는 흔들리잖아요. 가까이 가면 이제 뚜렷해지죠. 판을 가지고 색을 다르게 찍은거예요 아, 목판은 이제 한판이고 어? 다르게 뭐 개수 세는거는 보면 알겠죠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아 여섯 개판이면 되겠다 이것도 세번 알아요 몇판인가 그죠? 계속 이렇게 쉬어가면 돼요. 여기도 조금 있는데. 합치면 한 40개 이상 될 거예요. 예? 이런 레이어 하나하나가 일단 기본적인 한 판이라고. 네. 만약에 이 작품을 하는데 완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아.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찍기도 바쁘니까 <웃음> 어, 40판 찍으려면 한 3달은 걸려야 될거군요파파는 파, 시간까지 찍으세요 그렇죠 워낙 크니까 이 작품이요 3m 가까이 되죠 위에가 한180 정도 되니까 섬진강에, 그 지리산에서 바라본 섬진강에. 이게 섬진강로 남해 바다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주 소재 중에 이제 그 백두대간에 관련된 것들. 이거는 그냥 유성이라는 거 금방 느껴지죠. 이거는 이제 장소는 백두산 밑에 북녘땅이야 북녘땅, 자작나무, 원시립 바위 산을 아마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표현해 본 건데. 여기서 전라남도 월출산이라는 산인데, 바위로 되어 있는 산입 여기는 장소는 그 제주도 아래 가파도라는 섬. 그러니까 보리를 많이 심어놨어요. 이쪽이 이제 한라산 쪽이죠요 여기가 산방산 요즘에 산방산이그여기 한라산이. 전부 다 이제, 아한 2m 되는 거예요, 2m. 아? 응. 올해 한고 따뜻한 거, 아직 발표 안 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 파나를 얘기 들었으니까 요거 하나쯤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게 응. 뭔지 아세요? 어. 여기 분모가 이 판화를 찍은 매수예요세상에다 만들어낸 18장을 만들어낸.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판화의 고유번호. 4번의 번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18분의 1부터 18분의 18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걸로 끝. 판은 폐기. 그죠? 판을 아예 없애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없애죠. 왜냐면 돈 주고 사는데 계속 찍어내면은 사기지 어. 그지? 어. 찍는 숫자는 선생이 저러시나요? 여장도 마만이지뭐 아까 그 대작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장 찍기 바빠요 다섯 장 찍은 것도 있고 아까 큰 작품 얘기한 것도 7장 정도. 평, 보통 이런 거는 이 크기가 이거는 이제, 50cm,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40 곱하기 50. 그 정도 되겠네. 40, 50. 이런 것. 인간이 팔을 딱 접었을 때, 팔꿈치 접었을 때, 요 정도가 가장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래. 뭘 들어도 요 정도는 들을 수 있어. 근데 팔 피고 뭐 들으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들어. 그죠? 요까지 들을 수 있어. 끙거린다. 인간이 끙거리고 들으려면 요렇게 들어야 돼, 이제. 더 모아야 돼. 뭘 들든지 뭘 하든지 끙. 요 정도면 끙안 해도 가볍게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요 작품 크기가 말하자면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혼자서 못 하지. 옆에서 같이 잡아줘야지. 아까 대작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스트가 있어야 돼. 종이를 잡지도 못하고. 그죠? 어. 어 한220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가. 220. 간 나무로, 최대 치료할 수 있는 크기. 왜벤야제일큰게 얼마죠? 240. 그죠? 울산바위를 작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제 뭐 울산바위를 몇번 가봐야지. 그죠? 물론 사진도 찍어오고 가서 또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있는 풍경을 내 안으로 끌고 와야 돼. 그죠? 내 안으로 끌고 와야 돼. 여러분 굳힌다고 그럴 때 그렇지 않을까? 굳히는 것도 악보 보고 쳐요? 계속 반복을 하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것 같고는 안될것 같아요. 끌고 와서 내보내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누구한테나 모든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끌고 와야 되지만 내보낼 때는 아주 편하게 내보내면 보는 사람도 편해. 내가 편하게 못 내보내면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거의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그거는 망고불면에 원리가 돼 지금 수영을 찍는 과정을 잠깐 여기 판에다가 이렇게 칠하죠?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물을 칠하고 물감을 칠하고 그 다음에 종이를 덮어서 문질러서 찍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먹으러 찍은 스묵먹파 과정 요게 딱 아까 얘기했죠 요정도 크기가 요정도 되는거예요 팔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은 딱 되는거 근데 이게 아마 뭐 1m, 2m 되면은, 에, 이제 전혀 달라지죠. 전시판프를 했던. 이것도 그 작업하는. 색이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색이죠. 이제 화집을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3 0년대부터 한번 만들어봤어요. 60세대에서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